엄마! 정말이에요? 정말 제가 왕왕이를 키우는 걸 허락해 주신다고요? 그래 그래! 엄마가 어 오늘은 특별히 어너 생일이기도 해서 엄마가 왕왕이를 집에서 키우는 걸 허락해 주기로 했단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거 왕왕이 200로 복스인데 저한테 사주시고 정말 고마워요 엄마 사랑해요! 그래 오늘은 특별히 어. 노벅스까지 현질해서 사주었으니까 잘 키워야 된다 감사해요 엄마 역시 엄마는 생긴거와 다르게 정말 친절하시다니까 그래 이 강아지 잘 키우도록 하고 네 왕왕아 우리 좀잘지내보자 엄마 그러면은 저 다음에 또 현질해도 되는거죠 아이 말이 되는 소리래 이번이 <웃음> 마지막이라고 했지 엄마가 아돼 네, 알겠습니다 구독 오. 어? 누구세요? 나야 나 들어갈게. 와. 뭐, 뭐. 안녕, 여맨나 어, 아, 안녕. 야너그너 <웃음> 그, 네가 타고 온거패이야 그럼 우리 단곰이라 그래 인사 좀 해. 오 단곰이 우리 단곰이 너무 귀여워. 오, 어쩜 이렇게 깜찍할까 너무 너무 귀여워서 게임으로 주고 싶다니까. 어, 근데 단곰이는. 어... 신발도 신었고 어... 안경도 꼈고 모자도 꼈고 뭐... 지구 행성도 막 돌아가네 이거 뭐야? <웃음> 바보야 여기 뒤에 백팩도 있어 어... 가방도 있어? 헐... 음. 이거 어? 펫악세사인데 완전 귀엽지 원래 이렇게 팩키울때 이렇게 악세사리로도 꺾으면 서고 이미 귀여운 펫을 탑! 배로 귀엽게 만들 수 있다고 와... 어... 엄마 야... 엄마... 대단한데 엄마 저희 왕왕이도 이게 좀 치장 좀 사줘야 될것 같은데 뭐현지를좀 했으면 좋겠는데 얼마 안해요 예. 아주머니 얼마 안해요 한몇백 뭐, 로벅스 정도 몇백 로벅스요 몇백 로벅스? 어! 그게될 거라 생각했어? 오 절대 안돼! 어, 어. 음! 네, 엄마 네. 자라갈 거니까 절대 뭐로벅스를 충전하거나 뭐그런 생각은 절대로 하지 말겠어! 어.. 어.. 네.. <웃음> 설마 너희 왕왕이는 치장템이 하나도 없어? 음.. 왕왕이 지금 치장템 없어서 좀 우울해진 것봐 왕왕아 괜찮니? 네. 어.. 왕왕아.. 어? 단곰아 뭐라고? 왜 이런 거지랑 노냐고? <웃음> 아 아니야! 야! 너 단곰아 너 그렇게나 야당고이가뭐 그렇게 말을 했어 당고이가 원래 싸가지가 좀 없어 왕완아 너도 힘들지 너 그냥 우리 집에 올래? 우리 집에 치장템 짱 많은데 아니야 왕왕이는 안 그래 왕왕아 잠깐 나와봐 왕왕아 너, 너 치장템 없어도 되지? 아니요 너도 치정템이 갖고 싶은데. <웃음> 아, 안 돼! 왕왕아, 우리 엄마, 이번에 현질 마지막으로 했다말 이번에 만약 현질다 걸리면 진짜, 엄마 이 진짜 어떤 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이 갖고 싶은데 이장템이 없고 이되겠다 <웃음> 어, 어. 어. 안되겠다! 나이 우리 왕왕이를 위해서 왕왕이를 위해서 현질 해줘야겠어 어. 이겨멘! 야 조심해! 어 <웃음> 엄마의 장구대야아 그래? 원래 그러셔? 응. 갑자기 일어나고 그러셔? 여기가 어? 어? 어. 여기가 엄마 배지저금통인데 여기서 만원만 어 뭐야 야 조심해 음, 엄마가 음, 너를 음, 해결해줄 테아 음, 우리 여매님. 어내 어, 어, 네, 엄마. 음, 어 여매나 엄마 보래 오빠 한번 해주겠어. 아 네. 음 엄마 잘 주무세요. 음그러면 그래, 그래. 우리 강아지. 음, 어아네 어, 엄마. 굿나잇. 아자 어, 어, 어. 어. 엄마 조금 계서 실정. 다 꺼냈어 만 원을 다 꺼냈다고. 드디어 들어왔다 우와 우리 왕왕이를 위한 치장템 바로 여긴데 이제 오. 치장템이 랜덤으로 뽑을 수 있다고 합니다 60%는 커먼 30%는 언커먼 7.5%가 레어 그리고 아, 2%가 울요 그리고 0.5%가 전데 0.5%면 어. 진짜 확률이 낮은데 0.5%가 이거네요 토스터 모자 샌드위치 모자 무지개 메이커 알동지 유니콘 뿔아 이게 울트라래요 오케이? 그러면은 우와. 우리 왕왕이 꼭 오빠가 꼭 오빠가 레전더리 패치장 입혀줄게 근데 0.5%면 1%도 안돼 99%가 안, 돼. 그러니까. 99안 그러니까. 되는 숫자야 그니까 러 그러면은 2 이걸로 가자 아 이거는 이 상자는 1.5%네 이걸로 해서 우리 왕왕이 꼭 뽑아주겠어. 간다. 간다. 왜? 과연. 왜 어? 아, 어, 그래도 귀여운 거 나왔네요. 패드 이상에서 어 커먼이다 어, 커먼 이건 60%에 있는 오케이. 자. 똑같은 것만 안 나오면 돼. 아 그럼 그럼. 됐다 가자. 가자! 나와라! 어? 어? 꽃? 꽃이다 꽃고 이거 왕, 우리 왕왕이에게 어울리겠는걸? 와꽃 완전 귀여워! 왕왕이가 지금 샤워를 안 해서 좀 이렇게 좀 꾸지질한데 하지만 우리 왕왕이한테 한번 껴보겠습니다 왕왕아 좀 모습 좀 보여줘 어 이쁘네 우리 왕왕이 완전 귀소녀소녀해줬어 너 얼굴 표정은 많이 슬 뻔해 그래, 너도 레전드 리가 혹시 갖고 싶은 거지? 그래, 니네 마음 이해했다. 이런 거는 필요가 없다는 거잖아. 알았어, 알았어. 정말 까탈스러운 다람쥐라니까. 야, 야, 그만 써. 큰일 나겠어. 아니야, 이 정도는 써도 돼. 어, 첫것, 삿갓. 첫은 일반. 야, 야, 야, 야, 야, 야. 어! 아이들이 있다고요. 녀석 잡히면 오늘 그냥 머리에 구멍을 뚫어줄 거야. 네네. 아 여기 왔었다고요. 아 여기 있어요. 아, 니나만 엄청. 여매나. 그래도 포기할 수 없어. 계속 까. 야, 여매나. 도대체 하지마. 얼마를 쓰는 거니, <웃음> 여매나. <웃음> 계속해. 여매니 어디 있어 여매이 레전드 나올 때까지 까란 말이야 와 진짜 안 나와 야 0.5퍼 1.5퍼야 어 여매니가 저기 있었네 어야너 걸렸나봐 <웃음> 야저 위에 있어 어? <웃음> 아, 저, <웃음> 야, 야 <웃음> 언제 올라 아, 아, 지금 상자가 다 떨어져서 또 사러 가야 돼. 기다려 봐. 야, 너희 엄마가 이나야나 기다려 봐. 누가 엄마 야, 엄마 온다, 엄마, 엄마 야, 엄마! 오! 오! 오! 오, 거기서 거기 <웃음> 아, 엄마가.. 어. 엄마가 왕왕이 사줬으면 됐지또 사? 엄마 왕왕이도 옷이 필요해요 왕왕이 옷은 엄마가 손뜨개질로 따줄게 아이기 엄마 잠깐만 잠깐만요 거기 있어! 아직 레전드 이못 뽑았다고요 아, 1패키개는더까야돼요 10, 저기 저로 가보세요 열패키개는더 10, 까야된다고? 그걸 듣고도 엄마가 가만히 떠나겠니? 어, 엄마.. 좀만 좀만 더 야수, 야수, 저만해가지고 오. 아, 잠깐, 여매나, 여매나, 야수를 해줘야지, 여매나. 네가 빨리 오지 않으면 이 여자의 목숨은 없다. 그렇게 알고 있어라 여매나 구해줘. 미호야, 미안해. 하지만 나 레전드리 뽑으면 엄마가 용서해줄지 몰라. 그러니까 너를 레전드리로 꼭 구해줄게. 미호야, 집에 가 있어. 내가 꼭레전드를 뽑아가지고 너를 구하러 갈게 좀만 기다려 미호야 여벤아 와돈다 쓰겠어 오늘 여벤아 네가 돈을 다 쓰면 다 죽어 <웃음> 알았어 돈 많이 남겨올게 미호야 좀만 기다려 여벤아 여벤아 큰일 났어 왜 그만 뻗고 포기하고 그냥 일로 와. 어, 야, 야, 거기, 야, 거기, 거기 낭떨어지 했는 거야. 하지만 기다려. 우리 왕왕이 좀만 더 멋있게 할수 있어. 야, 너 미쳤어. 아니, 나 이거 한 번만 레전더리만 정말, 뽑고 정말 내 아들이지만 정말 못 배웠구나. 강병나, <웃음> <야, 야. 웃음> 네 친구가 지금 너 때문에 위험하다고. 위험해 미안해 현지로 포기할 수 없어. 애랑 절교할래요 레전더리 레전더리요 먹고 갈게 우리 아들이 저게 어? 저정도일줄 엄마도 몰랐구나 <웃음> 아줌마 벌써 여외맨이 500만원은 쓴것 같아요 어, 와나 지금 거의 지금 거의 한 3만원 쓴것 같은데? 더 썼지 누가 이기나 해보자 누가 이기나 해봐 이거 엄마가, 엄마가 그만 뽑으랬지 어, 어 그만해 엄마! <웃음> 나요, 놓으세요 <웃음> 이게 없으면 안되고 이제 뽑 나요, 놓으세요 지금 너 어, 그게 뭐야, 일로와 빨리 나 지금 도망에 <웃음> 빠졌으니까 도망해 <웃음> 도망가면 안돼 나요! 우와. 어, 나. 애가 비행정순이 돼서 엄마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웃음> <웃음> 아니 지금 돈이 아까워서라도 뽑아야 돼요! <목소리> 좋아요 오늘 저 위에 있는 25만 원 보이죠? 다쓸 거야 뭐? 너 저.. 어! 어! 어! 어! 나왔어! <목소리> 나왔다고! 오, 레전더리 터스가 나... 나왔다구요! <목소리> 집에 가서 왕왕이한테 껴줘야지 이러분 왕왕이의 귀여운 레전더리 치장을 보여드릴게요 1.5%밖에 없안되는거예요 그래그래그래 그래. 한번 포착보자 되게 뽑기 힘들다고요 잘 보세요 낄게요 그래 엄마의 음. 엄마 잘 보세요 왕왕이의 레전더리 토스터모자 토스터모자 와우 <웃음> 아 토스터 귀엽다 엄마 이게 바로 무려 4만원 하는 거예요. 4만원 또 나는 음 마음에, 마음에 드죠. 엄마의 마음도 사르르 녹죠. 이야 이거 머리에서 토스트도 나오네. 네네 그쵸. 왕왕이가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어 그래그래 이쁘다 이뻐. 뭐? 4만원? 넌안 되겠다. 우리 집에서 나가라. 아 엄마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아이고 반성할 때까지 올라오지마! 어.. 엄마! 형들 어. 때문에 친구를 버리다니! 어 엄마.. 현지 이제 그만할게요 어 여러분들 도박은 좋지 않아요 어 왕왕아! 어.. 아! 왕왕아 너는 그래도 좋지? 그.. 레전더리 모자 흠.. 음, 새로운 레전더리 아이템이 갖고 싶은데? 뭐 왕왕아? <웃음> 욕심은 끝이 <웃음> 없구나. <웃음> 아, 아 진짜 뭐뿅 <웃음> <웃음> 아? <웃음> 구독 뿅 좋아요 뿅 <웃음> 안녕.